표가 너무 위쪽에 붙어 있어서 여기 글자를 지우고 해볼까요 지우면 맨 위쪽에 붙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너무 위쪽에 붙어 있어서 아래로 내리고 싶을 때는 커서가 표의 왼쪽에 깜빡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테두리에 갖다 대면 네모의 하살표 모양이 되죠. 이때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. 드래그만 하면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만약에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했다면 여기를 아무리 밑으로 내린다고 해도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리고 싶다면 표의 왼쪽에 커서가 깜빡일 때 키보드 엔터를 쳐서 내릴 수 있습니다